3년 전 6월 13일, 두 여중생들이 갓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뒤에서 달려오던 미군 전차가 여중생들을 덮쳤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들의 죽음이 정치적으로 이용됐다고 주장합니다. 큰 사건이 아니에요. 단순한 교통사고를 소위 그 김정일을 추종하는 친북자익들이. 교통 사고를 살인한 것처럼 해가지고 반미 감정을 부추기해가지고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죠. 언제나 보면은 미군과 관련된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항상 동원되는 인물, 항상 동원되는 시민 단체가 조직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어떤 그 직업 혁명가적 자세로 반미 운동을 전개했다. 다른 한 쪽에서는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고 끈질기게 요구해 왔습니다. 가해자가 전원 무죄라는 미군법정의 판결을 도저히 납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살인자가 무죄라니! 효선님 미소인의 안을 어지않 것인가! 진짜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 아무 죄가 없다는 거는 가축을 죽인 거나 똑같이 생각한다는 게 아닌가요? 이 가슴에 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타는 것 같아요. 지금. 죽음에 이를 만한 그 어떤 잘못도 없었던 효순이와 미선이. 그러나 이들의 죽음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손에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근로한 행렬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대규모 촛불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판결이 잘못됐다는 이들의 외침은 그러나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기억 속에서 조금씩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3일 유족과 시민단체가 공개를 요청한 지 2년 4개월여 만에 CID와 한국검찰의 당시 수사기록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두 여중생들의 죽음이 과연 누구의 잘못 때문인지 규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3년 전 저희 PD수첩은 세 차례에 걸쳐 여중생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군법정은 관련된 미군병사들이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고 우리 국민은 그렇다면 전차라도 구속하라며 분노했습니다. 이후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한국 검찰을 향해 사건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고 계속 거부해오던 검찰은 마침내 재판에 의해 기록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미군 법정이 정당한 판결을 했는지 알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학수 PD, 이번에 공개된 이 기록,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예, 미군 헌병대와 한국 검찰의 수사 기록이 이번에 모두 공개됐습니다. 여기에는 사고 전차를 운전한 운전병과 전차장, 그리고 지휘 책임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는 것일 텐데요. 기록을 살펴본 결과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다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좁은 2차선 도로. 산모퉁이를 돌아 30여 미터 직진한 지점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중생들은 일렬로 쓰러져 있었고 전차 바퀴는 갓길에 걸쳐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 10시 15분경 브라보 중대 7대 차량이 산모퉁이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두 여중생이 전차 소음에 귀를 막고 갓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언덕 너머에서 브래들리 장갑차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There was no room. I know there's a embankment. 당시 레이 상병은 갑자기 나타난 맞은편 장갑차들 때문에 당황했다고 합니다. I heard, when I heard Sergeant Murray yelling, not over the radio, just I could just hear his voice yelling. Uh, my heart k i n d of stopped for a second because I thought, since those girls were right there, I thought maybe something had happened to them because of, of me. So I stopped the vehicle, I looked behind me, but Sergeant Murray wasn't talking to me, he was yelling as loud as he could at the vehicle uh, behind me. 레이상병은 사고 차량 바로 앞에서 장갑차를 운전했습니다. 머레이는 같은 차량에 타고 있었고 사고 직전 뒤따라오던 사고 전차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따라오던 전차가 커브를 돌고 나서 소녀들 쪽으로 다가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사고 전차를 향해 멈추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런데 사고 전차는 저를 보지 못했는지 그대로 소녀들을 치고 말았습니다. 맞은편에서 오던 브래들리 장갑차의 병사들도 사고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이 장갑차에서 패트릭 존슨은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있었기 때문에 사고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전차는 소녀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전차가 그대로 진행한다면 소녀들을 덮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을 흔들면서 있는 힘껏 멈추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바로 이 장갑차에 리베 대위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도 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 사고 상황을 보았습니다. 사고 전차는 길 오른쪽으로 바짝 붙어서 소녀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 손을 X자로 흔들면서 멈추라고 고함쳤습니다. 그런데 사고 전차는 소녀들을 보지 못했는지 그대로 올라와서 소녀들을 치고 말았습니다. 사고 전차가 두 여중생을 치기 직전 긴박한 장면을 해요. 목격한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더더구나. 더더구나 그날 이 씨는 차. 언덕 위에 있는 밭에서 뭐 김을 뭐 매는 중이었습니다. 뭐. 저기 두 손을 흔들면서 막 악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막 고함 지르는 소리가. 차 위에 예, 이렇게 동그란데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이 예. 막 고함 지르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소리를 질러서 막 저만큼 왔어요. 지금 지금 저렇게 차 오는. 저 정도로 이 씨가 목격한 사람은 맞은편 브래들리의 전 차장 리베데이였습니다. 있는대로 지르니까. 그 사람이 뭐 손짓이나 뭐 이런 것도 같이 했었나요. 그럼요. 손짓도 막두 손으로 이렇게 흔들고. 막 아주 굉장했었어요. 그 내가 진짜 이렇게 수기을잘못 내서 그런데 소리 지르고 막 뭐라고 야단야단하고. 그래서 한번 쳐다보고 혹시 뭐 내가 뭐 잘못해서 했 쳐다보니까 아무 적이 없으니까 또 엎드려서 일을 했어요. 문제의 사고전차는 산모총이를 돌면서 첫 번째 브래들리 장갑차와 교행했습니다. 이때 오른쪽 갓길에 붙어서 비켜 지났습니다. 그후 오른쪽 갓길을 따라 아이들을 향해 쭉 직진했다고 목격자들은 말합니다. 전 사고전차가 살금살금 소녀들한테 다가설 때 그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전차의 속도는 빠르지 않았지만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소녀들한테로 굴러갔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소녀가 먼저 치면서 앞서가던 소녀를 손으로 건드렸습니다. 사고 전차는 앞서가던 소녀까지 치고 나서야 멈추어섰습니다. 리베 대위가 현장으로 달려가 사고 전차 운전병에게 후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예, 그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머리를 싸지고 막 공중공중 뛰고 뭐 큰일 났다는 식으로 머리를 싸지고 공중공중 뛰고 막 이리 뛰어 올라가고 뛰어 내려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어머머 저 사람이 왜 저래? 뭐가 뭐 이상이 있나 보다. 그러고선 몇 발자국 가서 요렇게 내려다 보니까 예, 애 둘이 이렇게 깔려가지고서는 아주 납작구기가 됐더라고요. 사고를 낸 전차의 무게는 54톤.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짓밟힌 아이들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당시 사고 전차의 전차장 페르난도 니노병장과 운전병 워커병장은 한동안 차에서 내려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려가 보니까 애 둘은 뭐 말할 수 없이 납작하이 되고 그두 사람은 그냥 멍하니 어리빠져서 못 나왔어요. 그 장갑차에 그냥 앉았더라고요. 못 내려오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만 난리를 치고. neither uh, Sergeant Nino or, or Sergeant Walker uh, said anything. They were very quiet. Uh, Sergeant, Sergeant Walker had a uh, appearance of being very uh, defeated uh, his, The shoulders were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학수 PD, 면시리면이리즈가 예. 떨어지면, 예, 시리즈가 떨어지리를좀해주시죠 그 네, 예, 이제까지알려지기로는 어, 마주오던 장갑차,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고 전차가면 갑자기 방향을 트는 과정에서 여중생들을 치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사실은 이미 마주오던 정갑차가 오기 훨씬 전, 20여 미터 전에서 이미 방향을 틀고 반듯하게 여중생들 방향으로 직진했다는 것이 새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네. 또 하나는 앞차와 맞은편에 있던 병사들이 에, 어떤 이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필사적인 고함, 그리고 수신호로 경보를 계속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사전에 경보가 여러 차례 있었다 이런 것은 말하자면 이 사건이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다는 얘기고 결국 미군의 어떤 그 과실, 잘못이 크다는 그런 얘기가 될 텐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김만진 PD,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군 병사들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수사와 재판 과정이 모두 미군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소파, 즉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에 따르면 공무수행 중 발생한 미군 범죄는 미군이 재판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훈련 중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미군이 재판권을 행사했는데요.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미군은 일관되고, 일관되게 무죄로 몰고 가는 경향을 보였고 한국 정부는 이러한 미군의 움직임을 전혀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15살의 미소리아 효순이 친구 생일 잔치에 간다고 나간 것이 마지막이 됐습니다. 두 소녀의 죽음은 월드컵 열기에 묻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에는 몇몇 친구들과 가족만이 두 소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의 첫 브리핑. 미군은 사고 전차가 당시 차선 안에서 규정대로 운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이 자리에 피가 있을 때막 네. 쓸었어요. 네. 봐라. 니들이 어, 생각하는 거 말대로 하면 은 애들이 안에 들어와서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밖에 아니냐, 봐라. 아. 혈흔이 여기 있는데. 몇세뒤 공식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맞은편 브레드리 장갑차 선임 탑승자가 사고 직전 경고하려 했으나 기회를 놓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책임 소재도 불명확했습니다. 사고 당시 전차장이었던 민호병장은 4차례나 멈추라고 했지만 운전병이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운전병 워커병장은 전차 구조상 여중생들을 볼수 없었고 네번의 경고 중 마지막의 단한 차례는 들을 수 있었지만 그땐 이미 늦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차장과 운전병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가운데 그 누구의 과실도 아니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운전자는 지금 그 석방이 돼서. 어, 그 조사를 받지 않고 어, 정상적인 영내 그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I, I, I believe I answered that. Yes, the joint investigation determined no one to be at fault in this tragic accident. 누구의 과실도 아니다라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천지지변인가요? 그거는 과실이 없으면 천지지변 아니에요. 이분이 애매한 조사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부대 앞에서는 격렬한 시위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분노한 시위대는 50년 동안 한 번도 뚫리지 않았던 미군부대의 담장까지 허물었습니다. 야, 사자! 사자! 사자! 야, 사자! 야, 사자! 시위대는 재판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군이 재판을 하면 기대할 게 없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급기야 여야 의원들이 법무부를 방문해 미군 측의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하도록 종용했습니다소파이는 재판권 포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허위적으로 양국이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중 과실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어떤 법 기준으로 보면 중대 과실에 속하는 건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한 이유로 결국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유가족들은 보상도 받지 못하고 억울함을 어디 호소할 데도 없는 무역곡절 끝에 최초로 재판권 포기 요청을 했지만 미군은 군사법정의 처벌이 더 무겁다며 거절했습니다. 마침내 미군 영내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한국인들은 몇몇 기자들을 제외하고는 재판 참관이 철저히 봉쇄됐습니다. 미군들만으로 구성된 그 법원에서 배심원들도 그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판단하는 배심원들도 미군들이고 그리고 피해자들, 피해자가 들피해자 한국인인 상황에서 목격자나 증인들도 다 미군들이라는 거 그냥 그들만의 재판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던 전차장과 운전병 모두를 만족시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차장 무죄, 운전병도 무죄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인도컴으로 연락을 했는데 워커가 차를 멈추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워커 쪽에서는 못 들었다. 그 결론적으로 인도컴이 고장이 났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말 못하는 통신기계에게 효순이와 미선이를 죽인 책임을 떠넘긴 셈이 됐습니다. 미 feel the court m a r 지만 a l was fair, 받아 was an impartial panel. I got to see them do the process t 좀그만 해도 좀 전들 불어갔어요. 이건 아니에요. 네, 예, 지금 다시 봐도 참 말문이 막히는 재판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 김만진 PD, 이저당시그 예, 일각에서는 미국에서는 교통 사고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군 법정이 무죄 판결을 한 것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좀 잘못 알려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국법에서 교통사고에 관대하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과실이 중대한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더라도 이번 사고처럼 피해자의 과실이 거의 없는 경우 미국도 우리 법 못지않게 운전자에게 엄격한 형사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일인데 말이죠. 한학수 PD. 어떻습니까? 미군법정에서는 그러니까 통신기계가 고장이 나서 전차장의 한 경보를, 경고를... 운전병이 듣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는데, 이 결론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예, 통신 장애가 주요인인지, 아니면 전차장이나 운전병에게 죄가 있는지, 또 지휘관들의 책임은 혹시 없는 것인지, 수사 기록을 통해서 면밀하게 추적해 왔습니다 ablm, 즉 부교 운반용 전차로 불리는 이 전차는 앞부분 중앙에 철제 구조물이 서 있는 이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여중생들을 볼수 없었다는 사고 전차 운전병의 진술은 사실인가. 운전병 워커병장은 이 구조물 때문에 우측에 사각이 생겨 여중생들을 볼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입니다. 정면 오른쪽의 구조물 때문에 오른쪽 앞에서 걷던 소녀들을 볼수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제가 몰던 전차는 AVLM이라고 하는데 부교 운반용 전차입니다. 앞부분에 큰 구조물이 있죠. 이 구조물 때문에 오른쪽을 보는데 장애가 생깁니다. 전방 12시에서 2시 방향까지는 제가 볼수 없는 구역이라 전차 장애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 당일 워커병장이 그린 진술서입니다. 오른쪽 사각지대 때문에 운전병 쪽에서는 소녀들을 볼수 없고 사고 직전에야 비로소 여중생들을 볼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전차의 특수한 구조 때문에 우측 전방을 살피는 것은 전차장 니노병장의 임무였습니다. 니노병장은 산모퉁이를 돈 직후 여중생들을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4차례나 운전병에게 멈추라는 통신을 보냈지만 운전병이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직후 장비를 점검한 통신정비병은 전차의 장비가 통화불능 상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미군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다 정비병의 증언까지 첨부해 한국검찰에 통보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지검의정부지청은 미군 측의 이러한 주장을 수용했습니다. 이 장갑차를 운전하던 운전병과 그 오른쪽에 타고 있는 관제병 두 사람 사이의 통신, 두 사람 사이의 통신에 약간의 이상이 발생한 걸로. 그래서 관제병이 발견한 피해자들에 대한 위험을 운전병이 바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8월 5일. 검찰은 통신장애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군조차도 공식적으로는 사고 원인이 통신장애라고 규정하지 않았던 시점이었습니다. 사고 장갑차 그 통신장비가 사실은 사고 당일 출동 약 30분 전에 고장이 예? 났었던 건 사실입니다. 고장이 났던건 사실이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황상 완벽하게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가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통신 장애 문제가 불거지자 중대 통신병 듀라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운전병의 마이크로폰이 고장 났던 것은 사실이지만 부품을 교체했고 운전병 워커와 시험까지 하면서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인 니노와 워커 병장도 통신 장비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이동 중 계속해서 교신이 가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통신병 듀랑과 함께 출발하기 전에 헬멧의 마이크를 수리하고 시험해봤습니다. 출발하고 나서는 전차장 니노와 많은 얘기는 아니지만 교신을 했습니다. 커브를 돌기 전에 마주오던 버스가 거칠게 운행해서 저 바보 봤어라고 니노에게 말했습니다. 니노는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운전병 워커병장이 버스를 지나친 것은 사고 시점으로부터 불과 15초 전. 전차장 니노 병장도 교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전차장 니노는 사고가 나기 전 이동하면서 운전병 워커와 교신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동 중에 우리는 많지는 않지만 대화를 나눴습니다. 커브길을 돌기 전에 운전병 워커가 버스에 대해서 뭔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쪽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서로 통신장애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차장과 운전병이 통신장비를 통해서만 교신이 가능했던 것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통신장비의 장애, 통신의 어떤 장애를 사고의 주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니면 통신장애 때문에 사고가 생긴 것이 그러면 통신장이 아니면 사고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서로 통신 장애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차장과 운전병이 통신 장비를 통해서만 교신이 가능했던 것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전차장과 운전병 사이는 83cm 대형 트럭의 운전석과 조수석 정도의 사이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팔을 뻗어 제지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운전병의 해치와 관제병의 해치 사이가 약 33인치, 83cm 정도이기 때문에 이 운전병을 손으로도 이렇게 제지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전차장 니노병장이 그린 사고 현장도입니다. 니노병장은 산모퉁이를 돈 직후 여중생들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사고 지점까지는 30여 미터, 전차 속도는 시속 10km 내외, 약간 빠르게 뛰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계속 소녀들을 주목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전병의 어깨를 쳐서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나는 너무 얼어 있었고, 그래서 운전병을 건드려서 알려야 한다는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정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전차장 니노병장은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내가 운전병에게 실제로 손을 뻗쳤다면 위험했을 것입니다. 전방에 대한 내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운전병도 행뇌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전차의 제어 장치가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운전병에게 손을 뻗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연 운전병을 건들면 행로를 벗어날 정도로 전차의 조작이 예민한 것인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제도 차량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조향 그 장치에 대해서는 예민하지는 않습니다. 그 바퀴의 회전이 아니라 예. 제도가 크게 돌면서 예. 어, 이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제까지 그 저향에 대해서는... 특 예민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막는 거 손을 쳐가지고 8 c m 는 운전병을 쳐서 지도그 사고 예방의 조치에 포함된다 한다면 그런데 그지 않았다면 그런 경우에는 크리미널리 네전트 식으로 형법상 어떤 과실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만약 그런 여지가 있는 게이이니다 스테이트 제일 페론이라 해서 징역 징역형이면서 또그 징역 1년 이상의 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죄에 해당된다고 본다. 다른 목격자들은 한국 검찰에서 진술했으나 정작 혐의가 있었던 전차장 니노 병장, 운전병 워커 병장, 그리고 중대장 메이스 데이는 진술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이들의 변호사들은 한국 검찰이 결론내렸듯이 통신장애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집요하게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군 검찰은 니노 병장에게 불리할 만한 진술은 굳이 제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I think the result was wrong morally in that sergeant Nino panicked. He confessed that he panicked and his inability to act led directly to that t 삼 제기된 의혹에 대한 니노병장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니노병장은 재판 직후 한국을 떠났습니다. 니노병장이 마지막으로 배속돼 있던 부대입니다. 이곳에서 그가 전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니노병장의 고향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니노병장 가족은 이사를 가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부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니노 병장은 부인과 6개월 전에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I guess the military t h o u g 3년 전 사건으로 니노 병장의 신상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렵게 니노 병장의 전화번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Can I speak to Mr. Fernando Nino? hiding from everybody for the past two years, or three years, or however long it's been. I don't want to speak to anybody, okay? I'm sorry it happened. I'm trying to get on with my life. I'm happy now. now I know, I'm not, I'm not trying to get on to you, l a c e but- you know, i I understand. I, I think the only way you'll get my story is if you pay me for it. When can I meet 500? you? 500. 500? Yes. Okay. Think I should do more? A thousand. A thousand? Yeah. I think 인터뷰 대가로 돈을 요구했던 니노. 약속한 시간에 전화를 걸었지만 이후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니노 전 차장이 전면을 주시하지 않고 맞은편에서 오던 브래들리 장갑차에 한눈을 팔다가 너무 늦게 여중생들을 발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 당시 중요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맞은편 브래들리를 타고 있던 존슨은 니노가 사고 직전 운전병 쪽을 보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당시 니노는 웃는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디노가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운전병 워커 병장에게는 맞은편 차량의 병사들이 보낸 수신호를 정말 보지 못했는지 의혹이 제기됩니다. 워커 병장도 사건 이후 전역했습니다. As well as 워커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맞은편 차량에서 보낸 수신호를 보았는지 물어봤지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워커는 3년 전 사건에 대해서 다시 꺼내는 것을 대단히 꺼려했습니다. It's only, only, only real thing I can say. 워커는 수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친한 동료에게는 수신호를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목소리> 워커가 워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신호를 했다고 하는데 나는 정상적인 정지 수신호를 못 받았다고. 워커가 사람들이 막 손을 막레이딩하고 그 이런 건 봤는데 그런데 에서 이게 정지 수신호 그거는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 게 뭔가 방에서 얘기 를 같이 하면서 들었던 얘기라서. 브래들리 그 차량의 어떤 군대와 그 다음에 이쪽 전차 차량의 군대와 같은 어떤 그런 수신호에 대해서 서로 알고 있는다. 그 수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것이 이미 그그 그 군대 내에서 통용되는 수신했다 하면은 사실은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미군 내부에서도. 좁은 길에서 장갑차와 전차를 교행시킨 데 대한 지휘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폭스는 당시 중대장 메이슨 대위가 탔던 중대 행렬의 맨앞 선도차 운전병이었습니다. 이전 중대장은 중대원들한테 길 가는 행인들에 대한 주의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대장은 보행자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에도 소녀들에 대한 경고 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I do think that uh, Sergeant Nino and Sergeant Walker uh, were given an unfair uh, shake. Yet they were the only ones that were tried in that case, or really uh, any any blame was put on. 현재까지 확인된. 중대장 메이슨에 대한 처벌은 구두 경고가 유일합니다. 그는 당시에 서면 경고를 한번더 받았으나 이에 대해 다음에 이의를 제기해 아직까지 그 서면 경고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메이슨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그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거뭐그 중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가같은그 중대가 해체됐고. 네. 부대도 없고, 부대도 없고 해체되고 갔기 때문에 네. 그 부대의 기록이 있을 텐데 네. 여기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메이슨 대위 또한 사건 후 미국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사건에 관련된 부하들이 전역한 것과는 달리 메이슨은 이곳에서 현역 근무 중이었습니다. 결국 미군 전 차장은 여중생들을 보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그런 잘못이 있고 또 미군 중대장 역시 지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게 결론이군요. 예, 그런 셈입니다. 네. 그런데 그 한국 검찰은 여전히 미군의 그 재판 결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한국 검찰은 여전히 통신 장애가 주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한국 검찰은 3년 전에 이 모든 수사 기록을 확보해서 봤을 것입니다. 저희 p 디수첩팀은 이번에 수사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수사 기록을 놓고 한국검찰과 피디 수첩팀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셈입니다. 아마 판단은 국민들이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김만희 PD, 그런데 미군 재판의 최종 결론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바로잡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미국법 제도상 배심원이 음, 무죄를 선고하면 검사는 항소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파에는 이미 미군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병사는 동일한 범죄로 한국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시 재판을 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오늘, 두 여중생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한국과 미국과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 내부의 갈등이었습니다. 어느새 가해자인 미군은 한쪽에 물러서서 사태를 지켜보는 관망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모습은 미군에게 좋은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 5분 정도 이제 온몸을 이제 구타를 하니까 너무 좀 고통스러워가지고 사실 그때 저도 이제 그 정신을 잃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괴로운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 국민 맞냐고요 네? 아요어놓고 예, 미선이 효순이 사건은 월드컵을 통해 성장한 국민적 자긍심에 커다란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무어도에 저도 이제 라고었어요 제가 그었다는거에지었었 네. 그 월드컵 4강까지 진출했던 우리의 이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국민이 미국 군대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마디 제대로 된 수사권도 발휘하지 못하고 사과를 듣지 못한다면 이제 뭐 맞지 않는다. 국민들의 의식은 훌쩍 성장했지만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미국에게 동등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실 한국 정부가 그렇게 못 하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과잉 과잉 과도하게 시위를 진압해서 같은 한국민으로서 정말 한국민이 맞을까 한국 경찰이 맞을까 이런 의심을 할 정도로 그랬던 모습 국민들의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하고 당시 피디 수첩 방송 이후 경찰의 폭력은 여론의 허된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상에 글 대충 읽어보면 뭐 네가 뭐 여자 머리를 쳐서 어?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어? 막 그런 욕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이 저도 많이 피해를 많이 봤죠 그런 것 때문에 이쪽으로 상을 나갈 때 이런 시 옷보다는 사복을 많이 입히셨어요 직원분들이 그랬는데도 알아보시더라고요 그시에 하러 오신 분들이 그래서 막 옷도 많이 찢어지고 막 나가서 많이 많이 혼나고 막 붙잡혀서 많이 욕도 먹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 또한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또한 명의 피해자였습니다.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경비가장님이 제일 중요한 상황인 건 맞고 계시죠. 당시 현장의 경찰 간부에게 폭력을 동원한 강경 진압을 지시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부상당한 사람들이 시민이야. 물론 시민은 시민이죠. 그런데 뭐 민노당의 뭐좀 어떤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저 쪽의 그 상공 비상공회의소에 뭐 진입했던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저쪽의 그타 쪽의 그 탱크부대 그 훈련 저지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주가 돼 가지고, 예, 좀 전략적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시위 규모는 커졌고. 양상도 과거 운동권 위주의 시위와는 달랐습니다. 저솔에승격수으로잘몰랐데요 오늘 와서 막전시 사진 보고 하니까 미국이 좋다, 미국이 우리 너무 많이 도와주고 있다, 미국은 정말 좋은 나라라고만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을 실감하면서 자꾸 여기 주위를 보면서 미국이 정말 좋은 나라는 아니라는 것 같은 생각이 이제 나고요. 회사원과 가정주부, 대학생과 초등학생을 막라한 해방 이후 미국에 항의하는 가장 큰 시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는 시각도 달랐습니다. 정확하게 자기가 정말 내가 행동을 해야 될 만큼 상황의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정말 결심을 해서 행동했다기보다도 옆에 사람들이 우우 하니까 따라가는 성향이 강하다. 근데 사실 그게 지금의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몇몇 그 반미 운동권들의 선동으로 그 이렇게 뭐 나서고 휩쓸려서 그 나서는 이런 수준 의식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국민들 스스로 이제 뭐. 많은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리고 자기 생각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통적인 한미동맹 관계를 persuade, 고수하느냐, 대단하냐. 변화시키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대단하냐. 대단하냐. 한미 감정이나 한미 실는 것은 우리는 이건 못 가서 다왜 없어? 왜 그러냐? 우리 한국이라는 국호가 존재하는 것은 유엔군과 미군의 도움으로 인해서 오늘의 한국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말이야 돼요. 우리 군에 있는 후배라든가 또는 미국 친구라든가 재미교포들은 미국이 철수할 걸로 철수할 걸로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이 희망 없는 나라, 변망덕한 나라. 5만 명 이상이나 와서 희생 다 하고 전사를 하고 수십만 명이 부상해가면서 구해줬는데 한국민들이 하는 것은 양키고호만입니까 완전히 이건 배신 행입니다 그러나 촛불을 켜들고 가해 미군에 대한 재판권을 요구한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공포에 질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공포라는 건 사실 뭐냐면 한국 사회가 한국이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만 키워진 채붕떠 있는 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미국이란 탯줄이 없으면 언제 죽어버릴지 몰라. 석유가 없으면 우리 사회가 언제 결단 날지 몰라. 어떤 그런 근원적인 공포들이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가 미국 말을 무조건적으로 들어야 되고 미국이 무슨 짓을 저질러도 이렇게 참아야 되고 그럴 러그 시대는 지났다. 미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효순이와 미선이의 죽음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하는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또 미국이 이러다가 한국을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불안한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우리가 혹시 북한 꼴 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수많은 국민들이 그런 걱정에서 벗어난 채 미국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한미관계를 제대로 바라보게 된 계기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은 하겠다 뭐 하는 그말 자체는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할 말은 하겠다는데, 에, 할 말을 해야 될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동맹국인데,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효순이 미선이가 화두를 던진 지 3년. 그러나 아직까지 합리적인 대화의 장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강화문에서는 촛불 기념비를 세우고, 헐어내고, 또 세우고, 또 헐어내는 희극같은 대립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사건의 진상에 다가섰지만 재판을 다시 열 수도 두 여종생을 살려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이한웅큼의 사실들을 두 아이의 넋에 바치는 일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너희들의 희생이 좀더 떳떳한 조국을 만들었노라고 수십 년간 그대로이던 한미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들도 일부 바뀌었고 사고가 났을 때 사령관이 조문하고 대통령이 사과하는 등 미국 측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두 여중생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촛불을 들고 모인 결과입니다. 동맹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역사가 이제 끝나기를 기대하면서. PD스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